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로복스로 이 캐릭터를 엄청 무섭게, 아니, 극혐, 아니면 웃기게 꾸며가지고, 이양하수에 접속할 겁니다. 그리고서, 엄마, 아빠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사람들의 음.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부터 골라봐요.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때요? 아, 무서그 그, 그 굉장히 잘생겼다 이걸로 해야겠다 야! 어 <웃음> 어떻게 그런 아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웃음> 어 이거는 백층 탈출하기의 그 얼굴이네요 우와 저거 끼고 엄마 어?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아기 같은데요? 충분히? 좋아요 이걸로 할까요? 어 좋은데요 이거 아기 같고? <웃음> 오케이,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 얼굴은... 어? 뭐야 이거? 더 재밌는 얼굴 있다? 이거 뭐야? 야 너무 네모난데 이건 근데 좀... <웃음> 약간 기괴한 특집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무서우면 울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음 아까 그걸로 하죠 아기 이거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네.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캐릭터를 다 꾸몄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웃음> 우와 <와우>. 엄마 엄마 <웃음> 소소 소름끼쳐요 소름이 엄마 엄마! 자, 오늘 이 외모로 부모님을 구하고 그 부모님이 저희를 이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팻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음. <웃음> 음. 엄마! 엄마! 여기서 이제 벽으로 가려.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면 뒤돌아보는 엄마 구해요 돌봐주실 분 얼마나 놀라실까 기대가 됩니다 새벽 3시2 8분 엄마 아빠 구해요 어 오셨다 에르노님 오셨다 어? 오 어? 예루나비이 어? 설마. 엄마? <목소리> 엄마가 빼졌다! <목소리> <뺏다. 웃음> 감동적이야! 오, 집도 이뻐! 엄마. 네. 엄마. 저 예뻐용? 응, 오, 이쁘대! 오? 천사인가? 천사다! <웃음> 그러고 보니 뒤에 날개도 있어. 천사네! 저희 가족 초대해주세요! 가족 초대해주세용! <웃음> 얼굴을 방금 본거 아냐? 조금만 기다리래요, 아. 어? 우와! 뭐, 왜 엄마가 대워주셨어요 같애. 엄마, 나 졸려용! 어, 나내 얼굴을 막, 막 파묻는데? 왜 이래? 어! 오! 엄마!!! <웃음> 아니지 아니지? <웃음> 엄마... 엄마 나... 엄마... 너무... 너무 좋아요 뭐야 여기 어디야? 내 밖으로 내출졌는데? 노 <웃음> 여기 no. 어디지 여기는? 엄마! 여기는 어디예요 비밀 공간! 그렇구나 엄마 집 좋다 엄마 저 배고픈데 음식 좀 주세요 내 얼굴 봐 깜찍하긴 하네 지금 보니까 뭐지? 오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엉, 엄마가 맛있겠 냠냠 와 맛있다 엄마, 저, 2차 성장할 것 같아요. 저 왠지, 저 왠지, 한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오! 엄마! 엄마! 저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 예 에르나님 천사네 천사 아주그냥 역시 에르나님은 얼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봐도 무서운데 이건 좀? 엄마 니요 <웃음> <웃음> 음. 엄마 <웃음> 엄마 저 예뻐요 응! 오~~, 오 천사야 오 천사 그냥 예루나님은 안 되겠다 팩 줘야겠다 아 천사네 천사 예루나님은 제가 음, 니모 드릴게요 니모 자 예루나님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 하지만 날 뭔가 경멸하는 그런게 필요한데 말이야 으으 이런거용? 음 그런 게 필요한데,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요? 이런다. 오케이. 오케이, 초대 받았어요. 자, 뒤돌게요.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어디 가용? 많이 다황간 엄마 집, 어, 엄마 집, 오, 개념치 않아. 어,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주네. 저 졸려용, 오, 어, 착해용, 저도 재워주고. 엄마, 나 예뻐, 예뻐, 과연 응? 응? 음, 말이 없데 진짜 무슨 말인지. 유튜버. 아 다른 유튜버 이름이 나온 거 같죠? 그러면은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용. <웃음> <웃음> 이거 빡표정 봐아 이거 무워요야 이쁘냐고, <웃음> 야, 이쁘냐고? <웃음> 네, 이뻐 한번더 <웃음>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용? 이래도 <웃음> 이뻐 <웃음> 점점점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 엄마 날 이뻐해 주지 않잖아 <웃음> 엄마 날 이뻐해 주지 않고 있어 진짜로 <웃음> 착하시네 이분한테도 이쁘다는 말을 해줬네요 그래도 아유 착하신데 다들 이분한테도 펫을 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이지만 자펫 엄마 나 엄마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웃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아, 어? 벌을 어? 돌려줬어 아 돌려줬네? 찝찝하다는 건가? 자 엄마가 생겼습니다 안녕, 안녕. 네, 어, 네 엄마 엄마 집으로 가요 난 너의 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루시님이 돌봐줄 예정이에요 저를 엄마, 엄마는 이쁜데 왜난 엄마랑 달라? <웃음> 일단 꾸미자. <웃음> 그러면 얼굴을 좀 바꿀게요. 이건 어때요, 엄마? 남자니? 네, 저 남자예요. 일단 몸부터 바꾸렴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몸부터 아 코디를 좀 도와주시네요? 이걸로 이건 어때요 엄마? 엄마 자,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코디하고 올게요 수? 여기서? 이번으로 바꾸고 그리고 좀 무섭게. 오. <웃음> 오. <오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어때? 엄마, 나 어때? <웃음> 나 예뻐. 그냥 아기몸 됐어 가출할거야 엄마 아무것도 몰라 <웃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좀 무서운 얼굴로 부모님을 구해봤는데 대부분 다착하신것 같아요 음. 어, 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 루시님도 꿀벌 받으렴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런 아기 있으면 도망치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웃음> 안녕